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구소 조성현입니다. 오늘은 8월인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덥습니다. 예, 주식시장도 여전히 덥습니다. 좀시원해지야 <웃음> 좋겠는데, 그죠? 네네. 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불안해하십니다 요즘 예, 보면 그렇습니다. 폭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예, 예, 예, 예. 아직도 멀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빠진 것만큼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예, 이야기 예, 예, 있고 예. 그래서 다크 버블 이야기도 있고 예. 또 글로벌 금융 위기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더 떨어져야 된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식에 발을 담그고 있는 돈을 담그고 있는 분들은 아마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물론 다른 이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디슈에서 폭락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월 내째 주입니다.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지난 주죠 코스피와 네네. 다우가 좀 네네.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아 지난주 우리나라는 이제 한 1.3%도 올랐는데 예. 또 특이하게도 어, 예. 지난주에는 개인이 예. 1.6천억을 팔았습니다. 음. 이제 그렇다면은. 어,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는 얘기가 예. 좀될 텐데, 지난주 우리나라가 이제 1.3%를 음. 상승을 한 것이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주 연속 예. 어, 상승을 좀 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뭐 7주, 8주 안된 예. 이야기만 예. 들리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국이 예, 금리를 뭐 내렸다는 음.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음. 방안에 따른 어떤 뭐 효과라든지 음.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인데, 미국은 이제, 지난주에 그 소매업체 그 판매, 예.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그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어, 미국의 소매업체 판매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좀 나쁘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예. 많다. 그랬는데, 에 하나, 홈디프와 하나 빼고는 음. 다좀안 좋게 나오면서 예. 이제 좀 흔들렸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다우가 8주 음. 연속 빠졌고요. 예.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7주 연속 빠졌었는데, 다우가 8주 연속 빠진 거는 1923년. 음. 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공황뭐그뭐 그뭐 예. 얘기 나올 때 잖습니까? 예. 그래서 1923년 이후에 100년 만에 지금 처음 어, 8주 연속 빠졌다고 하니까 최근에 우리는 어, 8주 연속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다우가 그랬다고 해서 뭐 약세장 진입한 것도 아닌데 예. 조금씩 조금씩 빠진 게 8주 빠졌다는 건 어, 100년 만에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가 지난주에 나왔던 거좀 지경이 나같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떻습니까? 뭐 몇십 년 만에 또. 그렇죠. 처음이다, 예, 천국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945년 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번 예. 정도 빠졌는데 이게 음. 흔치 않은 일 예. 중에 좀 하나가 되겠죠. 예, 80년 동안 네번 빠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이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번이. 네. 예. 네? 자, 다우 지수는 미국 3대 지수 가운데 변동성이 그래도 가장 적은 그렇죠. 지수잖아요. 그렇죠. 초우량으로 네, 해서 그렇죠. 30개 지수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문에요. 이게 뭐 100년 만이다. 나스닥에서 mp500 같은 경우는 뭐 네. 몇십 년 만이다 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거품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폭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듯 아닌가 하는 네네네네. 생각을 가지면서 자, 이번 네. 주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환율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1300원)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를좀 불러일으킨 요인이 좀 있는데 예. 여전히 이번 주에도 어 환율이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되면서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은데 네, 네, 네. 환율보다는 이번 주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시간으로 27일 음. 날 발표될 4월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제 그 CPI 쇼크로 인해서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CPI와 p c 는 어떻게 다르죠? 소비 이제 p c 음. 는 소비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예. 그래서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개인들이 보다 많이 소비하는 어, 품목을 중심으로 음. 한 어, 보다 선별된 물가지표고 이것은 FED 즉 FMC 음.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건데 그게 어, p c 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예. p c 라는 거죠 근데 이 p c 가 3월 달에 6.6% 상승을 하면서 40년 만에 음. 에, 최고 그,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음. 즉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이미 CPI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음. 오히려 4월 PC 발표를 즉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날 수있 예.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주는 대형 소매업체들이 예상과 다른 또 여러 가지 어, 실적이 좋지 않은 것들이 쇼크였는데 이번 네네, 주도 네네. 몇 군데 소매업체들은 그렇죠, 계속 예. 죠 그런데 그런 소매업체들은 이미 지난주에 대형 소매업체들이 에, 좀 잔잔하게 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갔으면 이번에 또다시 주목을 하면서 어,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는데 음. 이미 지난주에 너무 세게 시장은, 시장에 그 충격을 줬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난주는 예상 하지 못했고. 그 그렇죠. 이번에는 예상하고 있고. 그렇죠. 자, 이 차이다 그렇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애고해들은 폭락의 조건 하디쇼 이제 지금부터 네네. 이 폭락의 조건 지금까지만큼 더 이상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조건 예.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이제 시장이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어 배어 마켓으로서 종로가 됐다는 시각이 예, 있고. 이거 약세장을 뜻합니다. 그렇죠, 다리죠? 그렇죠. 그리 예. 약세장으로서 저 S&P 기준 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고점 대비 음. 이제 1월이죠. 이제 S&P는 1월에 전고점이었으니까 1월 대비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배어 마켓으로 즉 음. 약세장으로서 마무리 음. 어, 마무리가 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음. 측이 있는가하면 예. 아니다. 아 지금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돼서 본다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견해가 현재 충돌을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많은 음. 이미, 현재 S&P 500의 어떤 주가 지수, 가격에서 이제 향후 두 번의 0.5% 금리 인상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예.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영이 이제 좀, 어, 됐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8월 휴가가 끝나고 음. 나서 9월, 10월, 11월에 현재로서는 이제 선물시장, 이제 그 금리 음. 선물시장에서는 대략 0 2이0영점이2영세 번을 올릴 거라고 선물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을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죠. 그렇죠. 예측했죠? 9월, 10월, 예. 11월에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음. 양, 향후 남은 두 번의 영점오를 이제 기정 사실화한 것은 이미 음.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그 시기에 영점 어, 2어, 0.2어, 0.2어, 세번인데 이게 아니야. 음. 지금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어, 소매, 저기, 업체들의 지표라든지, 예. 지표라든지, 물가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이런 곳에서 나왔던 어떤 것이, 음. 에 물가, 아니, 금리를 0.25인지, 0.5인지, 아직은 헷갈린다는 예. 이거죠. 예. 이 상황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배어마켓으로 끝났다. 음, 약세적으로 한쪽에서는, 아니야, 배어마켓 끝날 음, 리가 없어. 음. 경기 침체로 갈 거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S&P 500을 지수를 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지수위원회에서 이제 배어마켓의 터치다운이 되는 뭐냐면은, 어, 기술적 지시선이 3,000, 858 이하를 깨고 3810에 도달을 하니까. 그건 아, S&P 500기준이거 그렇죠. 예. 예. 예. 하니까 S&P 500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베어마켓 진입을 선언하려고 음. 모든 성명서를 준비를 준비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쭉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어 지난주 금요일에 3901포인트에 마감을 했어요. 자, 그 순간으로 보면 폭등합니다. 그렇죠. 그 순간으로 100포인트가 확올라가 버리는 것, 올라와, 예. 곳, 올라와 예.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제이 하면서, 어, 배음밖에 진입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음. 이런 것이 지난주에 헷갈린 얘기였었는데, 음. 뭐, 여러가지 얘기가, 뭐, 블러드 청재 얘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생략을 음. 하고, 자,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자꾸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주가 하락의 질이 바뀌었다. 음. 예. 이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을 예. 그전에는 주가를 하락시킨 원인이 음. 인플레이션, 음. 금리 인상 음.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음. 침해받을 수도 있다. 즉, 어닝이 감소할 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행 소매주 업체들의 실적 하락. 그렇죠. 그거를 좀. 보니까 향후에 기대할 것이 없다. 음. 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저기 어닝이 향후 어닝이 음. 기업이 주당 순이익이 대략 한 226달러를 가정을 하고 PR을 e 17배로 한다면 한 4.300포인트가 적정 포인트인데 예. 이제 여기서 226달러라고 하는 어닝 음. EPS가 회손이 된다면 음. 결국에 있어서 현재 주가 4,300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재 주가로 해서 또 때려 보면은 어닝이 떨어지므로서 음. EPS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PR이 15배까지 떨어질 수도 예.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음.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소비자의 네. 지출이 감소하고, 지금 지난주에 금지 네. 소매업체를 봤더니 소비자 지출이 감소가 불바피, 불가피하고, 그러면 은 기업의 에, 순이익은 감소할 것이고, 음. 그러면 당연히 PR도 요등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또 다른 얘기가 네. 나오니, 네. 아까 얘기한 약세장으로 마무리 될 음. 것이냐, 침체로 갈 것이냐 는 얘기가 이제 또 다시 음.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이 음. 이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S&P 500 기준으로 한 쪽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한 쪽에서는 아니 지난주 봤잖아 음. 3,800 찍고 나서 결국은 어 약세장이 아닌 20% 하락이 아닌 3,900으로 끝났어 음. 그러면은 약세장으로 간신히 피했으니까 엄청난 상승 랠리가올 거야 하면서 항복을 단계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데 뭐냐면 이미 어 폭락은 음. 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예. 첫 번째, 그펀드매니저들이 얘기하는 음. 여러 가지 기관투자가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 어느 정도 높아졌냐 현금 보유 비중이 예. 퍼센트의 절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퍼센트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 시장 규모가 경제에 계속 커질수록 음. 현금 어 유동성은 훨씬 커졌을 예. 테니까 퍼센테이지로인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난 20년 내에 그렇죠. 가장 많은 현금 보유 비중은 그동안 이제 팔만큼 많이 팔았다. 그렇죠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2001년도가 언제예요? 음. 음. 다금버블 이후. 예, 이후잖아요. 그후에 그렇죠. 예. 그 이제 2 0 0 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도 있었고, 음. 어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 있었는데, 2001년 이후에 음. 가장 많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건 뭐죠? 팔았다는 문제이잖아요. 예. 예. 이걸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이익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어그 다음에, 예, 아무런 이제 경제 전망, 음. 이익 전망,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 약세 전망이 굉장히 팽배해 음. 있다는 거죠. 예. 즉, 어, 지금 최근에 그 탐욕과 공포 지수가 예. 있는데, 거기에서 보는 극단적인 공포 지수까지 지금 현재 내려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 어, 결국에 있어서,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연 어, 침체로 갈 것인가 하는데 예. 침체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에, 결국에 있어서는 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지 음. 않을까 즉 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말 믿고 사라는 뜻이 아니고 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예. 걸잘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 여기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요 월가의 어느 펀드 매이저가 지난주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S&P 500이 S&P 500이 음.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S&P 500이 3,5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 아까 음. 3,800까지 떨어졌다가 3,900으로 회복하고 끝났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한 10%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예. 3,5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이전에 내가 설정해 놓은 음. 3,700포인트에서의 지정가 주문 음. 즉 이미 에, 프로그램 주문을 해놓은 요거를 나는 현재 유지하고 있다. 철회하지 어. 않았다. 그러니까 3,700같으면 지금 3,900 정도를 보면 한 네. 5% 정도인데, 그죠 그렇죠. 예. 그럼 5% 정도 떨어져도 그때 사도 손해는 그렇죠. 아닐 것이다. 그렇죠. 얘기죠? 왜냐하면 어. 더 나쁘게 예측, 3,500까지 음. 예측을 하면서도 3,500으로 지정가 주문을 바꾸질 않았다는 음, 뜻이에요. 음, 그럼 예. 뭐냐면 3,500에 그 저가, 더 저가에 사는 건 욕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 음. 그래서, 어, 이 펀드 매니저가 뭐라고 했냐면은, 최고조의 행복이 매도 타이밍이고, 음. 최고조의 공포가 매수 타이밍인데, 예. 3,500까지 떨어진다고 보면서도 3,700까지 났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예. 공포, 저희 탐욕과 공포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 수준까지 현재 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예. 최고지의 공포 지수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3,500까지 갈수 있지만 나는 3,500까지 기다리지 않고, 3,700에서 나는 매수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죠. 누구나 3,500 간다고 한다면 절대 3,500은 안 간다. 음. 이런 말로 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어, 지금 어렵고 변동성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시에 모든 돈을 쏴, 저기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주식을 잡으라는 건좀 어불성성일 가능성이 예.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음. 야금야금 음. 어, 새가 모이 쪼아 먹듯 저기 병아리가 모이 쪼아 쪼아 먹듯이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음.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는 방법이 지금은 어쩌면 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공포 최고도의 공포의 매수. 이때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지금보다 뭐 20% 예, 근데 네. 이야기처럼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알수 없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공포 수준이라기보다는 체념 수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만큼 더 떨어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포 수준이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우리가 아제 항복 이야기도 그 전에 한번 했지만. 네네.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폭락의 조건이라는 핫이슈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보면 뭐 성장주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또 성장주에 이어서 일종의 가치주죠. 소매율 그렇죠. 소매 예. 가치주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것들은 이제 다 떨어졌다는 생각도 네. 들고 또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라또 어,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방송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과연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아까 월가에 어떤 펀드 매니저처럼 양쪽을 같이 열어놓고 또갈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인데, 오늘 방송 내용도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